안녕하세요 다나쌤 입니다 어, 오늘 카페24 새로 나온 어, 버전 어드민 버전이 새로 나왔죠 음, 그 유명한 스마트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프로 모드로 해서 굉장히 많은 메뉴들을 조금 압박감 있게 봤다면 이모드 스마트 모드로 전환을 해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깔끔하고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운영 쪽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디자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거는 디자인 제가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보게 되면 무료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디자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그마치 8개의 디자인이 PC와 모바일에 합쳐져 있는 이런 샘플로 이렇게 등록이 됐죠 저는 이 중에서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 요 심플 디자인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요 디자인을 이용을 해 가지고 편집을 해 가는 과정을 배우실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디자인 부분에서 아 그리고 스토어를 만드는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첫 번째로는 일단 카페24 쇼핑몰 가입하셨으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실 수 있으실 건데 어, 그 다음으로는 기본 상점 설정을 이용해서 회... 어, 회사의 사업자 정보와 그리고 회사 소개 등등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내가 어떤 판매자인지를 안내를 해주는 가장 하단에 나오는 카피라이트 영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메인을 설정을 해주시고 네 번째로는 분류 설정을 통해서 고객에게 안내할 어, 상품들의 카테고리를 설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상품을 최소 다섯 개 이상 등록을 해주셔야 어, p 지사 가입이 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1, 2, 3, 4 번까지 진행하. 5번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p 지사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실 겁니다. 그 후에 디자인을 하셔도 되고 디자인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PG가입까지 마치셨다면 웹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등록해서 여러분 사이트가 네이버 구글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네이버 지지쇼핑에 입점 네이버 페이에 가입해서 네이버 페이에 가입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고객이 편리하게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SNS 로그인 설정하는 것과 그리고 기타 마케팅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기에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세팅하실 때 카페 이4사 부분에서는 이러한 절차로 해주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7번이나 6번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써놨는데 이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해도 무방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제거 놨습니다. 제가 도메인을 하나를 샀는데 제가 카페24에서 도메인을 사진 않고 다른 사이트에서 사는 외부 도메인을 연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외부 도메인을 사는 도메인의 주소는 제가 호스팅KR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들어가 볼게요. 네 호스팅 kr 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도메인을 샀는데요 여기서 산 이유는 딱히 다른 이유는 아니고 카페24 보다 조금 더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사이트를 좀 오랫동안 이용을 해왔습니다 어 제가 사용할 도메인을 여기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음 그냥 구매를 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네임 서버 설정 이라는 걸 이용을 해 가지고 네임 서버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호스팅 kr 이라는 곳에서 구매 했는 제도메인을 선택을 해서 하단에 있는 네임 서버 주소 변경 이라는 메뉴를 눌러주고 신청하기를 눌러 줄 겁니다 그럼 이곳에 네임 서버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네임 서버 정보를 선택하는 곳에 혹시나 카페24 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카페24 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제가 카페24에서 만들어 놓은 어 네임 서버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어 카페24는 호스팅사고 지금 제가 구매를 하는 호스팅KR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도메인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두 회사가 연동이 될수 있게 저 제가 산 도메인이 제 호스팅에 탑재가 될수 있도록 연동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본 정보 관리 기본 설정 메뉴에 들어와서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도메인 정보라는 부분에서 수정을 해 줄겁니다 이곳에 제가 구매했는 도메인을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해줄거고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 줄 겁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 보시면 바로 연결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보시면 도메인은 쇼핑몰다한개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네임서버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스마트 모드에서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정으로 다시 아, 모두 전환으로 해서 상점 관리 메뉴에 기본 설정에 도메인 설정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기본 정보 관리에 도메인 설정이라는 메뉴에 와서 제가 방금 연결했는 이도메인의 네임 서버 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메뉴에는 좀더 다양한 메뉴들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메인 추가하시는 것도 조금 전에 보셨던 스마트 모드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도메인을 카페24에서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도메인 추가하는 방법을 이 하단에 나오는 배너를 통해서 조금 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네임서버를 이렇게 타사인 경우에는 입력을 하는 방법을 하단에 이렇게 호스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복사만 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어, 미리 해놓지 않고 실습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2차까지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3차, 4차까지도 저는 꼼꼼하게 입력하겠습니다. 도메인을뭐 어디에서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도메인을 구매하시는 것과 어, 뭐 어떤 뭐어 쇼핑몰을 운영하실 거다 뭐 이런 거는 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좀 관리를 쉽게 하시려면 사실 카페24 거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호스팅KR이라는 회사를 자주 쓰기 때문에 이 호스팅KR에서 도메인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이렇게만 입력해 주고 도메인 입력했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되고 도메인을 연결을 하시기 전에는 임시 도메인으로 내카페2 4 i d 카페2 4 c o m 의 주소로 해서 임시 도메인이 발급이 됩니다. 이 주소로도 물론 사업은 어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명함이라든지 실제로 사이트 등록하실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카페24라고 하는 어 2차 도메인으로 해서 내 아이디가 보여지게 되면 그렇게 뭐 브랜딩 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도메인에 따로 연결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이 도메인은 기본 도메인을 설정을 했고 어, 대표 도메인을 한번 더 변경을 하겠습니다 대표 도메인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대표 도메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타사에 있는 도메인을 현재 카페24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연동이 되지는 않고요 길게는 뭐 이틀, 3일 정도 걸릴 수 있고 짧게는 뭐 하루면은 바로 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뭐 기가, 기다리는 기간이 싫으시게 되면 카페2 4거를 이용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부분이 끝나고 나시면 왼쪽에 있는 이용약관 설정이라는 메뉴에 오셔가지고 이용약관 부분에 내 회사의 이름과 내 몰의 이름을 기입을 해주셔서 이 이용약관 부분을 편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뭐 1조와 2조 정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조의 사이버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도 내 쇼핑몰에 이름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전체 내용과 인 회원 가입, 비회원 구매 시를 눌러보시면 아마 첫 번째 줄에 이거는 샘플입니다 라고 적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워서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보이시면 샘플이라는 내용을 지워주시고 개인정보 전체 내용 하단에 보시게 되면 개인정보를 어... 관리한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담당자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회원가입 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 따로 편집할 내용들은 그렇게 없지만 여기 있는 부정 거래에 따른 쇼핑몰 운영 방침에 따른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보통 회원가입할 때이 고객의 정보를 얼마만큼 보유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3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를 하기는 하지만 음, 우리는 일단은 1년 정도 회원 가입했는데 활동이 없으면은 이 내용을 뭐그 음, 후에 보관하는 거는 5년 정도 보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약관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없이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타 이용 안내 설정이라는 메뉴에서는 배송 안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은데요. 이 배송 안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 쇼핑몰로 들어갔을 때. 지금 샘플이 음 샘플 상품이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샘플 상품 하단에 보게 되면 이 상품에 대한 배송 정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이 배송 안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의 내용을 편집해 주시면 이 부분과 모듈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 부분 결제, 교환, 반품에 대한 부분 요런 것들은 다 어,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탭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배송 안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신데요 이 배송 안내에 대한 내용은 배송 관리에 있는 배송 반품 설정에 있는 요 내용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배송에 1일에서 3일 정도가 부과가 되고 얼마 이상에 대해서 무료배송을 하는 기,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 부과를 해주시면 되겠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천원의 고정비를 받는 형태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결제가 기준으로 해서 저는 금액을 이렇게 받아주고 선결제를 해주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상품별로 어 외주 이 배송하는 업체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배송비 설정은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상품별로 배송비를 계산하는 걸로 기준을 줄 겁니다 그리고 내사이트에 공급사를 받을 예정이시라고 하면 공급사별 배송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료 배송비에 대한 부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배송비 추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과 추가 접수에 대한 안내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품 주소까지 설정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카페24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해주시는 부분이고요. 택배사 연결하는 것들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이번에 바뀐 스마트 모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메뉴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쯤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도메인 연결하면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 외에도 스마트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디자인적인 부분과 그리고 어 SNS 로그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